안녕하세요 로또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3회 수요일 방송 어, 세수 중 한수입니다 어, 2월 2월수입니다 2월수 어, 지난 2차에 2월수가 전멸했죠 어, 이번 2차에 나온다면 어, 요 세수 중에서 한수일 것 같아요. 이 헌터가, 아, 헌터 자료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물론 이월수가그 전멸에 따라서 무조건 필출은 아니잖아요. 아, 3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이월수가 있다면, 요 세수 중에 한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1 0 4 3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인데요, 어, 한수가 약수로 월요일날 자료에서 약수를 잡혔기 때문에 세수에서 어, 먼저, 먼저 확인해 보시라 그랬죠? 어, 오늘은 어, 2월수 입니다. <목소리> 수를 보시기 전에 우선 단번 대 짝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좀 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그 복귀 방송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해서 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이. 아, 유리합니다. 아, 그 아, 헌터에 대한 우선 신뢰도가 구축돼야 헌터가 아, 좋은 자료 를 올려드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복귀 자료 를꼭 확인하셔서 이 헌터의 헌터 자료의 아, 그 적중률 신뢰도를 우선 먼저 구축하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 그저 복기 방송을 토요일 날한복귀 방송 꼭 보세요. 자단번때 짝수가 이번 회차에 약해 보입니다. 어, 여기 보면 2, 4, 6, 8, 8연속출하고 있죠. 어, 단번때 해당수는 2, 4, 6, 8인데요. 어 현재 8연속출인데 어, 1회에서부터 1042회까지 구연멸이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더라도 어 1042회 동안에 아, 구연속구연속이딱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차에 아, 혹시 전멸할 수 있을래는지 어, 한번 바, 확인해 보세요. 이 헌터 자료는 이걸로 봐도 그렇고 각각 개개의 어, 번호별로 봐도 그렇고 어, 이3번대 짝수가 지금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여요. 근데 필출 그룹의 이 8번이 곧잘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주인을 아시되 어, 이 헌터가 볼 때는 어, 약해 보입니다. 어, 단번 대이 짝수 뿐만이 아니고 어, 단번 대 자체가 약해 보여요. 어, 이렇게 뭐 어, 7번하고 9번이 9번을 7번 9번을 빼놓고는 어, 나머지는 이렇게 뭐이필출 그룹에 많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개개 번호별로 봐도 좀 약해 보입니다. 어, 이 헌터가 단번 대라고 하는 것은 어, 1번서부터 9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이 뭐냐면 분석하신 분마다 어떤 분은 10번도 단번대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 10번은 10번대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한데 어, 이 헌터는 어, 9번까지를 어, 단번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죠. 초등학생 뭐고 10이 10번대냐 단번대냐 물어보면 어, 초등학생이 정답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그래서 이 단번대 짝수는 일단 약수로 다 분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번대는 어, 단번대 통틀어서 이 헌터 자료상으로는 7번과 9번 외에는 다 약수로 보입니다. 약해 보여요. 참고하시구요. 자, 다음은 어, 지난 회차의 흐름을 이어 왔죠. 특이 패턴입니다. 어, 퐁당퐁당 퐁당 올라오는 자료였죠. 해당 수가 1, 5, 16, 28, 38, 40이었는데요. 요게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난 2차에 올려드렸는데 어, 한 수가 출해서 흐름을 이어 왔어요. 그럼 이번 2차에는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어,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요. 이 해당수가 6수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 내수일 때 안정적으로 어,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6수가 어, 되면 은 어, 10연속 이내에 어, 조, 종료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에는 어, 여기 이게 어, 흐름을 이어갈려는지 아니면 상황이 종료되는지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하면 아자.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요. 멸을 하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 이 헌터가 볼 때는 해당 수가 여섯 수나 돼서 어, 이번 이차에 한수 정도는 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 수저를 잘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어, 각자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 이월 수입니다. 어, 이번 이차에도 2월 수가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2월 수가 있다면 어, 보여드리는 세수 중에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2월 해당 수는 어, 2월 대상 수가 아, 보너스 볼 4하고 실당권 5, 14, 15, 23, 44, 아, 34, 43 이랬죠. 자 여기에서 어, 이 헌터는 어, 3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 사라질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자료 한번 비교해 보세요.